안녕하세요 지난 영상에서는 제가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밤에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렸는데 오늘은 어, 일요일 저녁인데 동네 투어를 한번 자전거를 타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골목길은 제가 아침에 출근할 때 걸어가는 길이 이번 주에는 여자친구랑 연신내에서 카페도 가고 밥도 먹을 거거든요 그래서 연신내에서 계속 지금까지 이 동네에서 살아온 어 뭐라고 해야 되지? 여기서 거의 반평생을 이상을 살아온 사람한테 이 동네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 달라고 한번 물어보려고 여기가 그때 제가 자전거를 타고 가면서 출근할 때 연신내역까지 가는 길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런 가로수들 보면은 진짜 옛날 길이라는 게 느껴지지 않나요? 요즘에 이런 나무를 안 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살고 있는 동네는 이런 빌라가 많아요 다가구주택하고 다세대주택이 정말 많습니다 이렇게 골목골목에 정말 다양한 집들이 있답니다 아마 예전에는 이렇게 단독주택이었던 필지를 아마 한 사람이 다세대 주택을 세워가지고 분양을 냈을 거예요 아니면 이러한 뭐 다가구 주택으로 아마 건물주가 한 명인 이런 집들도 많을 거고요 아마 선택을 하셨을 거예요 다세대 주택을 분양하냐 아니면 다가구 주택으로 세를 내주냐 뭐 이런 차이가 있었겠죠 이렇게 집을 리모델링을 했어도 이런 주차 공간들을 보면 옛날 건물이라는 것을 쉽게 알수 있습니다 아니면 이렇게 단독주택으로 여전히 남아있던가 이런 집들이 알짜배기요 뭔가 부러워 되게 이런 집들도 이렇게 코너에 있는 집들이 아, 아주 부럽다니까 이런게 알짜야요 알짜 이런 집들이 이제 나중에 다세대주 택으로 아마 두세개 필지 합쳐가지고 만들어서 분양했을거예요 아마 골목 풍경은 이렇게 자동차도 골목에 같이 항상 주차가 되어있는 그래서 이런데는 항상 주차전쟁이에요 제가 이런데 오래 살았기 때문에 잘 압니다 서울이나 경기나 똑같습니다 이런 집들 이런 집들이 진짜 알짜배기죠 네. 그때 자전거 타고 왔던 이제 연신내 동네로 가는 길연신내에요 연신내, 연신내. 구경시켜 드릴게요 자또 이런 먹자골목 먹자골목의 특징은 용도변경이 된 이런 집들도 많고 1층에는 식당이 있고 위에는 사람이 살고 굉장히 시끄럽겠죠 그렇지만어뭐 놀고 먹고 즐겁게 살기에는 아주 안성맞춤이겠죠 뭐 웬만한 소음 같은거는 신경도 안 쓰이겠죠 신경도 <웃음> 막 다양한 가게들이 올 때마다 생기고 또 바뀌고 아주 대단한 지역입니다, 이쪽은. 아 그리고 이게 또 엄청난 특징이죠 나홀로 아파트 나홀로 아파트와 오피스텔 이야 와 아주 엄청나네 이쪽은 단지형 아파트는 별로 없고 단지형 아파트는 별로 없고 나홀로 아파트가 많이 있습니다 아니면 오피스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연신내에는 스타벅스가 두 개나 있어요 여자친구가 <웃음> 여기 있답니다 어. 안녕 와 짱이다 우리 라떼에다가 두유를 두유로, 두유로 해달라고 해 그래? 제가 안경을 세운 것 같아요 출연하셨던 언니 봐주세요. 안녕.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왜 이렇게 세상 힙해요 오늘? 힙힙 예.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Yes, I be a woman. Yes, I be a baby. Yes, I be. 와. 이런 것도 보여. 연신네. 맛집 추천. 오늘 컨텐츠가 연신내를 좀소개 시켜주는. 아 그래? 아. 세일즈 많이. 아 그래? 그때 아. 이거 보여주긴 했는데 게임장 진짜 커. 아, 네. 나한 번도 안 들어가봤어. 여기 항상 오면 무서운 그 중고딩 친구들이 많아서 아. 항상 눈을 아래로 보고 다녀가. 떨리네. <웃음> <웃음> 연신내 하면은 어떤 게 특징이야? 없 어. 없는 게 없쥬 그러니까 나도 그 얘기를 했었어 근데 여기 연신내는 없는 거 빼고 다 있는 거 같아요 진짜 놀 때도 많고 네. 없는 게 없어 귀여우시길래 속한 모습 풍요리가 없다 음, 그러네 귀여워 아직 더 무서운 친구죠 소심한 그러니까. 귀여워 휴닝 안 뜯기게 조심해야 될 텐데 요나나 요즘... 다음에 단양특집으로 할때 거기 내 삥뜯겼던 장소 찾아가볼거야내 <웃음> 맞았던 장소 <웃음> <웃음> 삥뜯기고 맞았던 장소 찾아가볼기 컨텐츠 <웃음> 아 저기구나 세이지, 세이지. 보인다 옛날 갔던거 여기 연신내 토박이들의 아지트였답니다 여기. 여기 약간 해외여행 온것 같은데? 이거 멘트 아. 하나오 로즈 파스 나랑... 로즈 파스타요? 네, 네. 네. 여기 도 차갑다고 아, 여기다 그 장면 넣어야겠 그 바닷가에서 먹었던 베트남 메인때 먹었던 타이거 맥주맛이 생각나는 거요 근데 맛있어 어? 언니 이거 약간 치취 아, 맛도 맛있게 나오고 아, 매콤하다 닭도 누린데 이거 파스탠드 데려와야대 음. 데려와야지 하면서 음. 술에 많이 안 먹었잖아 음. 음. 우 술집은 가지 않았던 거 어? 그냥 맛집에 <웃음> 파는 맥주는 먹었어도 술집은 오지 않았어 우리가 5년이나 만났는데도 에이, 술집에서 아, 데이트를 별로 안 해봤는데 <목소리> 친구들 빼고 두 대선은 안나 이거, 이게 요즘가 아. 아. 컷, 이런 거 주지 않아? 그이틀두 개씩 주기 뭔지 알 응. 뭔지 알지? 응. 어, 막, 아이스, 아, 뭔지 알아? 처럼 이게, 이다절대그니까 이게, 는 이게, 이이이이이이 아, 요리 잘한다. 나도 누구 친구 오면 여기 데려와야겠다. 올 일이 있으면. 로 갈건데 인스타그램으로 찾다가 인스타그램 인스타그램 소개, 소개. 어? 어? 어? 인스타그램 소개 아니야? 한해 아니야? 소개야? <웃음> <웃음> 아무튼 포기하고 걸어다니면서 즉흥적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약간 우리 이런 일이 많죠 우리는 그쵸? 어디 가기로 했는지 다른 데로 그리고 찾았어도 갔는데 막줄서 있거나 사람이 너무 많으면 어, 다른데 가는 편이에요. 보통 그래, 이렇게 숨어 있다고 그죠? 거의 뭐 우리가 전세를 낸것 같네요 약간 여기 레트로하게 돼있어 제일 마음에 들었던 게이 화장실에 이 수전이 완전 마음에 들었어 <웃음> 여러분 연신내 투어는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또 다른 곳으로 한번 놀러 가보겠습니다 이쪽이 이제 제가 출근할 때 지하철 타러 가는데 지금 여기는 GTX 관련해서 공사 중인 것 같아요 여기 이 동네의 장점은 서울이라 그런지 자전거 도로는 잘돼 있어요 따릉이 타기도 되게 좋고 지금은 이제 불광천으로 가볼게요 이쪽을 이렇게 따라가면은 불광천도 나오고 계속 가면 한강까지 갈수 있어요 한강까지 와. 저기가 헬스장 와 진짜 근데 너무 좋다. 시원하고 이제 완전 가을이에요. 가을. 아. 이제 응암역 도착이에요. 응암역. 여기서 이제 건너가야 돼. 와, 너무 기분 좋다. 운동도 되고 여기가 불광천이에요 불광천 응암역이고 근데 항상 보면 여기 되게 좋아요 저쪽으로 이제 쭉 가면은 한강으로 갈수 있어요 그러면은 쭉 가다 보면은 이제 마포 쪽으로 가는거죠 망원쪽 완전 좋아요 이렇게